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크루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든 거지 뭐 이걸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카메라 없이 한 10개월만에 풀 디테일링을 즐겼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뭐 유리막 코팅제 나노라떼도 지우고 어, 겸사겸사 워터스팟도 다 제거할 겸 페인트 클렌징까지 두번 돌리고 마지막 LSP까지 작업을 했는데 스프레이 왁스를 사용을 하다가 검정색 차량 타르 제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떠올랐습니다. 발상이 전환이 될 수도 있겠는데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로 확인을 하고 제거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오늘 다른 촬영을 하려다가 제작을 하게 되는 영상입니다. 흰색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요거는 여기에 링크를 띄워 드릴 건데 흰색 차량에 왁스 올리기 전탈지나 타르 제거 방법에 대해서 근접으로 정확하게 영상을 제작해 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스프레이 왁스를 가지고 단 스프레이 왁스인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크릴 룩과 웬 룩이 있는데 바르면 거울처럼 반짝반짝 하는 그런 스프레이 왁스가 필요합니다. 왜 아크릴룩이 필요하냐 이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고 허링사에 스티커 타르 제거제인데 가격이 이게 3,500원이었나? 가격도 저렴해요. 깨끗한 타월, 새 타월 두장이라 준비물 끝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방법이 정말 쉬워요. 자 타월에 자이제품좀 까매요. 뿌려요. 닦아요. 저는 이미 세차를 뭐 한지 지금 하루도 안 됐기 때문에 퍼핑까지 하겠죠? 끝났습니다.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로 보입니다. 그냥 세차장 조명이에요. 옆에서 비스듬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도장면과 타르가 분리가 돼요. 뭔가 붕 떠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타르제그제를 뿌렸어요. 닦아보겠습니다. 뭐, 최대한 힘안 주고, 그냥 쓸, 해도 끝나요. 없으셨습니다 타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던 분도 계실텐데 아니신 분도 있을 테니까 다른 부위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똑같이 여기 지금 타르들이 있어요 네 보이시죠 흔히 우리가 쓰는 조명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해가 비치는 낮에 이제 보통 세차를 하시는데 그때 햇빛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렌즈가 좀 가까이 있어서 이거 좀 이렇게 붙여서 할게요 오. 지금 타르가 녹아서 흐르는 게 보여요 그 광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디테일러니까 녹고 있네요 이때 또 한번 닦아 주는 거예요 살살살 힘만 주셔도 됩니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 또는 유색 차량에 스프레이 왁스를 이용한 타르 제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흔히 우리가 타르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드라잉을 마치고 왁스를 올리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조금 생각을 뒤바꿔서 해봤던 좋은 경험이자 발전 사항이겠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뭐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발상이 전환을 하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또는 다시 태어나도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우리 디테일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엑시멀크루의 엑시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